네 반갑습니다 어,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50대 로서 이제 은퇴한 후에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클리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음, 아주 간단하게 예, 상세하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제 은퇴를 한다던가 뭐더 또 사업을 또 하다가 또 실패하신 분들 또뭐 주식 투자로 실패하신 분들 뭐이 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어,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어, 많이 노력을 하시면 어,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 무슨 사업이든지 1년 내지 한 2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 음, 장사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죠. 자부주에 살다 보면, 뭐, 실패한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뭐, 사고 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예, 공사가 잘못돼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 속임,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음, 그런데, 요 최첨단 금융상품을 이번에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재테크 중에서도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은퇴 후에 이제 취미활동 겸 부업으로 할 수가 있죠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갈 만한 재테크가 없어요 눈씻고 찾아봐도 이만큼 높은 수익률이 없죠 그래서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탁금이 또 예전에는 3천만인데 이제 천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선물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이 선물 옵션 하는 방법을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건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짜, 쫓아 찾아오면 아, 정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 여태금이 제 천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돼요 조금 뭐 가게 한을 한다든가 오픈을 하는 거죠 어, 가게 오픈 그래서 이 에,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클리 옵션이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어, 영어로 쓰면 위클리 옵션 아고매주라는 뜻이죠, 매주. 매주 옵션, 권리를 권리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이 상품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파생되었죠. 아, 주식 투자에서 파생되고, 주식은 상승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주식 투자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선물 옵션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옵션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계속 듣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재테크 수단이 있구나 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일단 위클리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란 자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예택이 시야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는 어 매주 목요일마다 이 상장이 되요. 상장이 된다는 것은 어 매매가 되도록 이제 등록이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런 상품이 예, 생겨나가지고 어 매일, 뭐 목요일마다 이제 상장이 되고 목요일마다 마기가 되면서 이제 끝나버리죠. 음. 우리가 이제 로또 복권이 토요일 날 당첨을 하잖아요. 그죠? 어 맞추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맞추는 게임입니다. 숫자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 맞추고 그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제 로또는 이제 토요일날 당첨하고 이 옵션은 예, 목요일날 당첨을 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이런 이제 재테크가 있어요. 당첨 맞추는 게임입니다. 예. 뭐 사업도 우리는 맞추는 게임이죠. 그렇죠? 장사라든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옵션은 이 고스피 200 지수라는 지수를 맞추는 게임이죠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23일날 새로 생첫 상장일이 잘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첫 상장일이 2019년 9월 23일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게 상장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이제 상장이 되었죠 한 3개월 됐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날 됐고 기본 예탁금은 이번에 아주 인하가 됐죠 최근에 그죠 2019년 12월 2일 날 원래는 3천만원인데 천만원으로 기본예탁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 옵션에 대해서 이제 뭐 행사가 2.5 단위로 분포가 되었다 뭐 외가격으로 매매할 순간 깡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는 등가격 위주로 등가격이죠. 등가격 코스피 예. 200지수와 가장 가까운 행사가격을 말합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가격으로 매매하는 순간 깡통이 된다는 사실 초보자 절대 손대면 안됩니다. 하여튼 1포인트 아래 1포인트 미만은 막 외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적은 금액을 투자하셔야 되고 만기일에는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그래서 서민 서 각부가 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전하고 정보가 가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걸 모의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의 투자를 할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투자가 됩니다. 일단 네이버로 가셔서 어뭐 검색창에다가 한국 거래소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거래소 krxco.kr 이죠 클릭하시고, 예, 무의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죠. 한국거래소 krx죠. 위에 보면은 금융교육에 마우스 갖다 대고,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파생상품 모의거래가 있죠. 화생상품 모의거래.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화면이 뜨죠. 두 번째 보면 모의시템 있습니다. hts.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예, 모의...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두 군데 인자 그러면 모의 시스템 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되죠. 그죠? KRX, 파생상품 모의 거래 시장. 파생상품 모의 거래 시장을 참여를 환영합니다. 되겠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뭐, 주부도 환영하고, 학생도 환영하고, 뭐, 사업 실패자도 환영하고, 뭐, 은퇴하신 분도 환영하고, 아니, 모의 투자 하시라 이거죠. 신용불량자도 다 환영합니다. 뭐 노숙자또 환영하니까 이걸로 어 제기하는데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거래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면 2014년 12월 29일부터 생겼어요. 이제 딱 5년밖에 안됐죠. 이런 모의거래 이수어화가 생겼죠. 5년밖에 안됐는데이 모의거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어, 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HTS 다운로드 중간에 보이죠 HTS 다운로드 여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밑에 실행 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실행을 에, 누르시면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음. 여기 이제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시트엠 CD템 이렇게 생겼습니다 KRX 한국거래소 되어있죠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이제 이거 1시간만 아 3시간만 모의투자 이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물옵션을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있죠 정규장이 있고 리플레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리플레이장이 가동이 됩니다. 디폴리장 클릭하고 9시부터 이제 이 모의 투자할 수가 있죠. 뭐 해운 다 모의로 다 됩니다. 뭐 국가 거의 준 공공기관에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걸 모의를 투자를 해서 어, 한 3개월 연속 어, 수익이 나면 그때 네. 직접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장이 펼쳐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고, 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집에서, 집에서 은퇴 후 취미 활동 겸 부업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주부님한테서, 주부님한테 아주 좋죠.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계속, 요즘 뭐 어디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천만원, 미천원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 지금은 지금 아직 9시가 안 됐어.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로딩 중? 음, 아직 안되고 9시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다 됩니다 직접 증권에서 안가도 안 되고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농협 뭐 이런 데가 셔서 계좌를 다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모의투자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 시대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대가 물건너같고 어, 금융투자 중에서 이제, 파생투자 시대죠. 그래서 최첨단, 금융상품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 힘들죠. 뭐 생소하고, 그렇지만, 동영상을 쭉 시청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예, 서 단계 3년이면 뭐 풍오를 올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예, 이 시장에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금요일, 토요일, 그죠. 요즘 막 대박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음, 1월 물 옵션이 있어요, 지금. 음. 자, 오, 어제, 예, 금요일 날, 그죠? 올라갔다가 막, 폭락했다가 막 난리를 쳤는데, 그죠? 자,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콜 290짜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를 한번 끄집어 내고, 저,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이 계산기 이제 가고왔습니다 보시면 이콜200 2000년 1월 달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01월 1월 달이고 이 콜이라는 것은 매수한다는 뜻이죠. 매수한다는 뜻이고. 자, 뭘 매수합니까?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밑에 이걸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기간 투자가 또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콜 옵션 선물 옵션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어, 주식 투자만 하고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이코스피 200주수라는 것은 2 0 0개 종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0 0개 종목을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이, 큰 자금을 운용하니까. 이걸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콜이라는 것은. 매수를 한단 말이죠. 언제 매수합니까? 어. 2000년 1월, 어, 두 번째 목요일 날, 이거는 월물 모 옵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목요일 날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이 매수 행사, 이건 행사 가격이죠. 290.00은. 매수 행사를 한는 말이죠. 매수를 실행한다는 뜻이죠. 290에 사겠다는 뜻입니다. 어, 종가상으로, 뭐, 만기일 종가상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구수비 200이? 290.74죠. 그럼 290에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사람은? 290에 사가지고 어, 그때 청산을 한단 말이죠 그때 종가상으로 그게 이제 추첨을 하는 거죠. 만기일 날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일 때 이걸로 사가지고 바로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콜이 종목은 290 이상으로 끝마치야지 결제를 받습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예? 코스피 200 지수가 290.74인데 현재 290.74 이상으로 어, 끝마쳐야 된단 말이죠. 그때 결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가격으로 종가로 형성됐다면, 이때의 결제 받는 거는 290.74죠. 그죠? 290.74. 그죠? 마이너스. 요거는 290에 산다는 뜻이거든요. 290을 사니까, 290, 290은, 그죠? 그러면 0.74를 결제받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금만길 그때 0.74. 근데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은 2.94입니다. 이 옵션 가격인데 2.94. 2.94입니까? 2.94인데 어? 0.74밖에 결제를 못 받아요. 나머지 그거는 시간가치라고 하죠. 거기 이제 시간가치가 2.20입니다. 시간가치는 거품이란 뜻이죠. 네, 거품이고 웃돈이란 뜻이 2.20 이라 되는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이 매수 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수자는 옵션 매수자는 대단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죠. 2.20 이라는 헛돈을 헛돈을 지금 <웃음> 주어가면서 매수를 한 거죠. 실제로 결제되는 가격은 0 7서밖에안 되지 않습니까? 290 이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옵션은 크게 변동을 해야 순간적으로, 어,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했을 때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제 횡보를 한다다가 꺾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 투자하는 방법이.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고, 굳이 오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자금, 자기 자금을 투입해서 순간적으로 수익 내고, 5분 봉이든 10분 봉이든, 그봉 하나만 먹으면 엄청난 수익이다. 여기서 손실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2.5 이상 되는 가격으로 매매 안 하고, 주로 어떻습니까? 뭐, 어, 가격 싼거뭐 0.5, 0.3, 응? 어? 왜 가격으로 매매한단 말이에요, 가격. 그런 거는, 예,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옵션 매수자 그런 가격대는 매도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가격대죠 1포인트 이하 짜리 그래서 초보자들은 처음 매매할 때는 3포인트 이상 되는 걸로 하십시오 그건 한 200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포인트 이상 되는 종목으로 매매하시고 그거는 이제 하락에도 또. 우리가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갈 때 크게 손실 안 당하고 또 지수 향방에 따라서 바라보로 반영이 때문에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0.5 이하짜리는 뭐 올라도 지수가 올라도 콜 가격 올라가지도 않고 그죠? 또 지수가 내려가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반응하지 을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초보 옵션 투자 하시는 분들은 3포인트 이상 짜리로 매매하시고 그걸 계속 따라오시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지 그건 이제 자꾸 그걸 감각을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2.2 곡은 시간 가치라고 하고 시간 가치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뭐 글자를 쓰는 게 좋겠죠. 시간 가치라고 하죠. 시간 가치. 자, 시간 가치라고 하는데 시간 가치라고. 자, 시간 가치. 시간 가치가 지금 2.20 그렇죠? 더하기 내재가치 더하기 그렇죠 내재가치 옵션 가격은 옵션이 가격이란 것은 가격은 뭘로 구성이 되냐 이거죠 내재가치하고 뭐 경영학과 4학년 때 배우는 투자론에 이게 있습니다 이 옵션 선물옵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옵션 가격 처음에는 다 이해를 잘 못하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옵션 가격 있죠? 옵션 가격, 이걸 말하는 겁니다. 2.94 이 종목에 대해서 콜, 어, 2001년 290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이 행사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이 종목 코드고, 그죠? 다 29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음, 코드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이죠. 그죠? 이게 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2.94가 옵션 가격이죠. 2.94. 자, 2.94는, 이, 이, 옵션 현재가래요. 이 화면을 이제 볼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2.94는 그죠? 내재가치가 뭐냐면 아까 중에, 우리가 바로 결제,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 이게 이제, 만개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0.74 가 우리가 결제를 받는 거죠 그죠 0.74 이게 이제 내재가치입니다 수익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가치 그러니까 수익되는 가치 그 내재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가치는 그 내재가치를 제외한 이 옵션 2.94는 뭘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내재가치는 0.74고 시간가치는 2.2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시간가치는 이건 뭐 유식한 말로 시간 가치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웃돈입니다 네. 웃돈 5돈. 우돈. 좀 비싸게 좀 가격이죠 정가는 내재가치 밖에 안돼요 정가죠 지금 가격 어? 바로 결제되었을 때 네. 정가입니다 이거. 이걸로 거이내재받치는 어? 결제를 받는거죠 나머지 이거는 시간 가치는 웃돈입니다 네. 거품이죠 거품 네. 거품이라고 이제 쓴데 거품이 뭐냐 이거죠 꽝입니다. 꽝 원래는 저 만기 되면 이거는 이 시간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2.20이라는 것은 제로로 향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걸갖다 지금 2.20이라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가지고 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옵션 매수자는 시간 가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 저기 꽝이 되겠느냐 뭐 가만히 기다리는 거 있죠. 벌써 방향이 틀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기, 저기, 뭐, 뭐, 되겠나? 그죠? 뭐 꽝이 되겠나? 꽝이 돼버립니다. 이게 옵션 투자나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위험성을 알고, 어, 이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위험성 모르고 자꾸 매매하다 보니까, 저저뭔 외과격, 그,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꾸 달라고, 달라 들어요. 또 전문가들도 어,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수익률이 높고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외가격을 손대는 순간 강통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막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 외가격을 손대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외가격 손대면 그렇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가치는 웃돈이고 거품이다. 만기 때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만기 때 만기에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됩니다. 이게 시간 가치입니다. 안기에 제로가 됩니다. 이걸 꼭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머리에 완전히 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모르니까 옵션에서 망하는 거죠. 옵션에서. 옵션에서 망합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 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옵션을 이제 2.94가 내재가 하고 시간가치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알고, 두번째 목요일날 만기가 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는가 확인해 볼까요 대박이 되는 대박이 자주 쳐도요 하루만에이니 대박이 터져 보세요 1월 3일 그죠 종가는 이제 2.94가 되었고 아침에 4.24가 출발했죠 아침에 그 다음에 고가는 5.50이 되었어요 5.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제 그죠 어제 음, 2.5에 그러니까 전일종까지 그죠 2.5에 샀던 사람은 고가에 1배가 되니까 볼까요? 5.55 나누기 여기 종가니까죠? 2.55 2.55 하루 전에 매수했던 사람이 고가에 팔게 되면 2.1배가 됩니다. 2.1배, 2.1배, 5.55 나누기 2.55 그죠? 이 이거는 종가입니다. 1월 2일 날 2.5로 매수했던 사람이, 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고가 5.5에 매도했으면, 하루 만에 예, 2.1배가 됩니다. 2.1배. 2.1배가 되니까, 천만원 같으면, 천만원 같으면, 2110만원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천만원, 다시. 2170만이라는 뜻입니다. 됩니다. 그럼 수익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이 1170만이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170만. 그러니까 수익률 따지면 하루 만에 하루에, 그죠? 하루에. 117%죠. 117% 그죠? 117% 하루 만에 117% 되는 재테크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아마 뭐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말이 나오는거죠 높은 재테크다 이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꼭 도전해야 할 재테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어, 그래프를 볼까요? 예.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자, 콜 290짜리가 어떻게 그래프가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음... 15분 봉으로 할까요? 음. 290, 그죠? 콜, 콜 2000년 1월 290짜리 종목입니다. 요게 이제 어제 종가가 2.5인데 이런 식으로 꽁충 뛰었죠, 여까지 그죠? 예. 5.5까지 갔어요. 그죠? 5.5까지. 그래서 어, 또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그랬는데. 하루에. 예. 117% 탄생한 걸 보, 보게 되었습니다. 만개는 도다 10배 터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 뭐, 어제, 어제 보면 막 목요일날 또 10배가 터지고, 시스에서또 10배 터졌어요, 지금. 예측 프로입니다, 어요 이렇게 큰 대박이 생기는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한 후에 취미활동으로 어, 부업을 할 수가 있고 모의투자가 가능하고 모의투자는 이렇게 생긴건데 예, 이걸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모의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교육이 이수가 있어요 금융교육 금융교육이 보면 파생상품 모의거래 가셔가지고 온라인 교육 이죠 온라인 교육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짜리 받으면 됩니다 요거는 20시간 돼 있는데 이거 금융투자 교육원으로 아까 나옵니다 아까 그걸 클릭하면 이 러닝 가셔서 과정 검색 클릭하시고 이러면 과정 과정 검색 중에서 왼쪽에 보면은 파생상품 거래 사전 교육 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 귀찮은데, 음, 어차피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뭐, 은, 은퇴 이후에, 에, 뭐, 우리가 소득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뭐, 공사판에서 뭐, 노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이 50 들으면은, 뭐, 초보자들은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나가도, 관절 다 나가요. 경험비가 더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마땅하게, 이제, 재테크하기가 어려운데, 선물 옵션, 이거, 최첨단 금융투자니까 이걸로 한 번, 어, 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교육도 없고, 교육을 이제, 받려 그, 체크한 상태에서, 밑에, 검색을 누르시면 되죠. 검색을 누르면, 파생상품, 그래, 사전교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생상품, 사전교육, 10시간짜리가 있는데, 밑에 거, 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 1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수강신청을 누르면 되죠. 그러면 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 1시간짜리가 있고, 수강료는 3천원밖에 안 돼요. 3천원 입금하시면 되고, 밑에 가시면 수강신청이죠. 여기다가 그냥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돼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회원서비스 로그인 돼 있죠. 회원가입을 일단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쭉 하면 뭐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실명하기도 누르고, 이래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가입한다든가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사이트가 변경된다는 거, 아까 그 클릭을 하니까 위클리 옵션이 가장 수익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고 재테크 중에서 뭐 부동산 경매 한다 하시고 뭐 하는데 초보자가 부동산 경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생 완전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부동산 경매는 말이죠 하자가 많은 게 부동산 경매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어, 초보 투자자가 캐치해 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예. 뭐 유치권 같은 거뭐 초보 경매 투자자 그거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권 같은 거 음? 예, 법,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부동산 경매 해가지고 되겠어요 소송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쪽으로 돌리면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분쟁이 많아요. 부동산 자체가 지금은 이런 금융투자 시대니까 금융투자는 엄청 깨끗합니다. 본인만 매매 잘하시면 되고 자기 욕심을 통제하고 과도한 욕심을 통제를 해야 되죠. 과도한, 과도한 욕심 욕심이야 다 있지만 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때는 아작이 예, 나버립니다. 그래서 수능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날그날 어, 그날 자기 목표 채우면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뭐 단돈 많은 수익 났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예,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글의인증 어, 시스템까지 소개해 드렸고 위클리 옵션을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금융 상품인 위클리 옵션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동영상도 잘 확인하셔서 계속 1년 동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따라오시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가 있죠. 일단 그러면 장이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은 금요일장에 2617억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외국인 동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상 투자하실 때 외국인의 동량을 가셔서 오늘 이 친구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하락을 할 건지 안 그러면 행보를 할 건지 이 친구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 변해요. 아침에 포지션이 취했다가도 계속 변합니다. 그 변하는 과정을 캐치해내야 되겠죠. 캐치해내는 방법 그게 바로 장세 판단 능력 아니겠습니까? 장세 판단 능력이 돼 있어야 여기서 큰 손실을 안 보고 꾸준한 수익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 옵션은 그날 그날 당일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오버하니까 어떻습니까? 개박살 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계속 어, 그날 그날 들어가서 초 단타로, 초 단타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모으면 되고 어, 욕심을 통제하고 그러다 보면 예, 자연히 수익은 누적 수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주식은 2,617억을 매수했. 그고선물은 1,585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이 수익이 높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됩니다. 1,500 계약 그죠? 아침에 그냥 반짝 샀다가 쭉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2,215억입니다. 이 100만 단인데 2,215억을 프로그램 매수로 누가 매수했습니까? 당연히 그죠 외국인이 매수했죠 그죠 금융투자는 안했잖아요 그죠 강연히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는 5 7 14억이나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자 그동안 사더니 계속 1월달부터 계속 어제부터 막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콜옵션은 4억을 매수했고 푸드옵션은 11억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옵션 포지션은 상방이죠 그죠 콜은 매수니까 상방 포지션이고 풋은 매도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는 상방입니다 그래서 옵션 방향은 상방 수식은 상방 그죠 선물은 하방 그러면 뭐 행보를 하는 그런 장이죠 그죠 음. 그래서 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파란색이 시가인데 시가 위에서 놀다가 추라 했다가 밑에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어제 종가를또 약간 깼다가 다시 깔짝거리면서 전가 보고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은 외국인이 이끌어가고 외국인이 허용을 해야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외국인에게 달려있죠, 오죠? 외국인 달렸습니다. 자, 일봉상 보면, 음, 이 요거는 코스피 200, 해물지수인데, 예, 올라갔다, 그죠? 바닥에서, 올라갔다. 그, 이거를, 1파 2파 1파 2파 3파 지금 면장이라고 봤는데 자 여기서 그죠 4파로 지금 내려가는지 4파 4파 1파 2파 3파 4파 파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1월달 내인데 하락적으로 기울고, 기울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야만 올라가는데, 사긴 사는데, 지금, 금융투자가 워낙 많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고, 21선에 지금 근접했습니다. 21선이, 코스피 200지수상, 현물지수상 292.8입니다. 292.8이. 자, 이걸, 이걸 지키지 않는 이상, 지키지 않게 되면 또 추락을 하게 돼 있죠. 지키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상당히 지금 버겁습니다 올라갈 올라갈 의지가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보면 계속 위에서는 콜 매도를 하고 있고 밑에서는 푼 매도를 하면서 행보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봉선 독도 원봉으로 돼 있고 월봉상은 21선을 뚫봤는데 자, 어떻게 될지 교 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어, 위클리 옵션 자, 음, 음. 50대 은퇴한 이후에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인 위클리 옵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